대한민국 부동산의 폭동은 한마디로 좌파 정권의 총체적 무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정황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Demand and Supply Determine the Price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경제학에서는 기본 교과서처럼 인식되는 맨퀴 경제학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동안 틀어막는 방법만 내놓고 공급에서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그 기초적인 생각을 그동안 스물댓 번의 정책이 실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했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은 참으로 창의적 기형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기발한 사기입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이런 감성적 사기에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얼마나 휘청거렸습니까 운 좋게도 이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맞아서 그 어마어마한 실정이 묻혀져 버렸으니 이 또한 슬픈 아이러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사실이 계속 언제까지라도 숨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실은 결국 꼭 드러나게 마련이고 거대한 진실일수록 엄청난 파장과 함께 그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실정들 중에서 특히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부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폭등시킨 당사자들입니다. 정부 인사들의 무식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활을 피폐시킨 범죄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의 어떤 무식한 방법 때문에 부동산은 폭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 일부 국민을 협박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양도세, 보유세 등을 급격히 올려서 세금으로 다주택자나 임대법인들이 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강압한 것인데 이것은 세금으로 일부 국민을 급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주택자를 범죄인 취급하는 나라는 자유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책이라면 폭력적 정책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은행 대출을 막아서 주택을 사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은 주택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거는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을 막아서 수요를 강제로 없애겠다는 것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자연스러운 정책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을 극도로 억제했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거의 10여 년 동안이나 노후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을 갖가지 법적 규제나 개발이익이 날수 없도록 묶어버리고 막아버린 결과가 서울 부동산의 폭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논리 속에는 수요의 예측 이런 것은 안중에 없었고 재건축, 재개발은 가진 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그런 이상한 외골술적인 생각이 그의 저파적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해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집에 대한 애착이 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문재인 정부의 허술한 부동산 정책이 더 기름을 부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좌파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정책을 통해서 표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부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재건축, 노후주택 재개발을 의식적으로 피해온 결과 유난히 아파트 공급을 막은 문정부에서 공급이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문정부는 은근히 토지 공개념이니 뭐니 해서 국민 전체를 국가의 통제하에 두기 쉽도록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 빈민화를 꿈꾸었던 것이 아닌지 그것을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시장은 심리에 의해서 왜곡되는데 공급의 부족에 대한 인식이 수요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집단 쏠림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쏠림이 한번 집단의 심리를 뒤흔들게 되면 그 흥분은 쉽게 진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없어서입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행정법의 기본 대원칙 중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입니다. 국가가 어떠한 조세정책을 발표해서 이 정책의 정당성과 계속성을 신뢰한 개인 또는 법인의 신뢰이익을 국가는 지켜주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 원칙인데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런 원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고 금융개발업계가 뛰어들어서 임대주택의 활성화에 나섰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이러한 임대사업자 활성화 기조를 이어갔었는데 작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이 기조를 갑자기 바꾸고 그동안 에 약속했던 혜택을 다 회수해 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보유시에 세금 폭탄을 때리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은 이후 정부가 작년 사업을 했던 법인들이 하루아침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적폐법인 취급을 받으면서 선량한 법인사업자들도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행정의 대원칙을 깨버린 정책입니다. 정부가 즉흥적으로 정책을 만든다는 국민의 인식은 아무리 어떤 정책을 정부가 제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것이라는 불신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해 보이는 정책의 계속성을 국민이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쉽게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 상당수가 다주택자들이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최근 LH공사의 직원들이 해먹은 천문학적 숫자의 땅 투기는 또 어떻습니까? 이들이 어떤 정보공동체나 이 공동체로서 상생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혹시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적대가 따로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국토부 장관인 변창음의 친인척부터 샅샅이 뒤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으니 아랫것들이 저렇게 더러운데 윗것들인들 얼마나 깨끗하겠느냐 생각해보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20명 중에서 11명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시절 재임 시절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만 보아도 그 싹이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것은 고작 셀프 조사의 결과이고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왕에 위로 간 김에 보다 더 위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의 땅 투기, 집 투기 얘기가 요즘 화제인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가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사들였다가 지난 2월 5일에 9억 원에 대파로서 불과 1년 반 만에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을 사고 판 시기가 문재인의 딸 다혜씨가 자녀와 함께 태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문다혜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주택을 1년 9개월 만에 팔아서 억대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투기로 보인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곽 의원실이 입수한 또 다른 내용은 그 규모 면에서 입을 담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문 대통령의 처남의 토지 투기에 관한 것인데요. 부인 김정숙 여사의 남동생 김모 씨는 2002년부터 도 2009년까지 세차례에 걸쳐서 성남시 고동동 소재 그린벨트 토지 약 7,011평방미터 약 2,120평을 사들였는데 실 매입가는 11억 757만 7천원에서 토지보상금 약 57억원에 이른 계산 결과 차익이 46억 8,917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 LH 직원들 땅 투기 조사와 관련해서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전수조사를 담당할 합동조사단에는 범죄 당사자인 국토교통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원들이 조사를 하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번 직원들의 땅 투기는 드러난 것의 절반 이상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시절에 벌어진 비리라는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셀프조사를 한다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자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합동수사본부에도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지만 여기에 검찰청만은 쏙 빠져 있습니다 검찰이 없는 수사라는 것이 과연 재기능을 할수 있을까요 한 익명의 대검찰청 검찰수사관은 블라인드 어플의 게시판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이미 망했다. 검찰이 수사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대대적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것이라면서 셀프조사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광명시흥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해라 차명거래 확인해라 등기부 등본이랑 LH 직원 대조해라 정석윤 총리가 뭐 투기한 직원들 폐가 망신시켜라 이런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면서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쑥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 게 뻔하다 피레미 직원밖에 안 걸린다 이런 내용을 올렸다고 합니다 수사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그 내용에 공감 가는 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결국 아래 것들 몇명 책임지게 하고 위에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이 정부의 하는 일에 믿음이 안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왕량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